제가 젊었을 때, 누가 샀는지 모르지만, 집에 이제 졸런 작가들의 그 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작가 중에서 한 분이 쓴 책이, 실패 안전선에 관한 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미국의 전폭기. 전폭기는 폭탄을 실어 나가는 비행기죠. 미국의 대통령이 보스코바로 날아가라 하면 은 이제 비행기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알라스카 러시아 용도 사이에 실패 안전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답니다. 실패 안전선 가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돌아오라면 돌아옵니다. 실패 안전선을 일단 넘으면은 못 돌아와요. 그 대통령이 뭐든 다 소용없고 그냥 오스코마나 어디 가가지고서 핵폭탄을 퍼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핵폭탄을 맞은 러시아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쪽으로 해, 공격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대부분의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실패 안전선은 전폭기가 통과하지 않아야지 세계 인류가 안전하다 해가지고 실패 안전선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실패 안전선이 경매에도 있다 저는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한달 전에 9월 뭐 22일인가 날한 개씩 유튜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보시, 보시, 면서 유튜브에서 복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실패 안전선이 부동산 경매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럼 어떤 실패 안전선이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골라서 경매로 응찰할 때에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팔 자신이 없는 물건은 사지 마라 그러죠, 제가. 그, 그러니까 팔 자신이 없으면 사지도 말고. 이익이나 팔려면 또 이익이 남아야죠. 그럼 이익이 남는 선이 내가 최소 한도의 이익이 얼마가 남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실제 안전선입니다. 이익이 안 남고 그럼면뭐 뭐 세금 내고 뭐 이사비 주고 뭐 수리비 하고 사니까다 없고 돈한 한, 한 개도 안 남았다. 이거는 경매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죠. 특수 경매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공사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 안전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물건의 파악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물건 파악 못하면은 안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 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자기네 동네 땅값, 집값 잘 아시겠지. 그래서 촌에 가서 물어보고영 어, 엉뚱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땅 거기는 막뭐 값을 잘 몰라요. 자기 농사 짓는 땅은 값을 잘 모릅니다. 그 동네 사람도 잘 모르고 있는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들 제가 뭐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공장이 열 건이 경매 나오고 다섯 개는 변경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공장이 매각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형 공장들이 대부분 첫 경매 가격이 올라가지고 다팔리고다 독산동에 있는 근대 공장 보니까 1층에 그 어린이집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금천구청에서뭐 15억 6 0원거르라좀 싸게 팔렸고, 싸게 팔린 게 평당에 한 2,200만 원에 팔려, 2,000 그 2,200만 원 정도에 팔렸죠. 전용 면적 41평 정도 되는데 9억에 팔렸습니다. 근데그 6층에 6층에 공장에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15억인가 감정을 했는데 그건 전용 면적이 110평이에요. 감정을 평당에 1 4 0 0만원을 했죠. 팔리기는 19억이 넘어서 팔렸습니다. 평당에 1 8 0 0만원을 팔렸다고. 공장을 한 평에 1,800만원 주고 사가지고 무슨 공장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장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시장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앞 시간에도 제가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공장 같은 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든다고 가게 될것 같으면 이거 내가 얼마에 팔 자신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런데, 야, 이거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샀는데 2등이 7억이 뭐 3억이나 차이가 나면 이건 안 되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신경을 씁니까? 내가 남을 수 있는 가격을 판단해 가지고 사는데 남이 뭐이등으로들어와 가지고서 떨어진 사람이 얼마 썼던 건뭔 상관이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올리고 하기 위한 것이지 그가이등한 사람은 못해줄 일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지고서 내가 팔 자신을 갖기 위해서는 주변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얼마에 팔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확실한 마음이 서야지 살 수는. 그게 없이, 그냥 그, 뭐 맨날 그 이동이 얼마 들어올까, 이런 걸이 불필요한데 신경을 쓰면 절대 그건 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이제 하다 보면은, 사는 것이 목적이 라서는안 되죠. 내가 경매로 입찰 받아야 되겠다는 그게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사기만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